페이스리프트되어 출시된 프라임바디 SUV 모아비 더 마스터입니다 넓은 뒷좌석이 눈에 띄는데요 오늘 입고된 차량은 뒷좌석 동승자가 음료를 들고 탈 경우 음료를 보관할 곳이 없어 컵홀더를 장착하는 케이스입니다 준비한 제품의 모습입니다 2021 모아비가 출시되면서 6인승 전 옵션에 2열 컵홀더가 생겼는데요 부품 가격은 좀 나가는 편입니다 하단에 위치한 파워 아울렛이 포함되었기 때문이죠 기존 사용과 동일하게 USB 포트 2개, 220V 충전단자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기어봉을 태거합니다 플로어 콘솔 어셈블리를 태거하고요 작업 난이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트림을 탈거한 후서품을 m 착합니다서 2mm를 타고 나서 2 m m 고요고 나서 2mm를 타를 복원할 공간이 생를 편의성이 많이 올라갔네요. 충전단자에 전원도 잘들어옵니다대략적인 사이즈는 이렇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있는 정